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이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뭐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 얘기만 들어가도 또 2차전지를 사업 내용에 추가만 해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2차전지에 관련된 페인트 대장주 가지 종목 5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인트주 한번 주가를 살펴보시면 강남 제비스코와 대장주로 치고 나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 실적은 이제 이 조강이만 빼고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된 종목들이 이 페인트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이제 강남이가 0.27배로 가장 이제 낮은 PBR을 갖고 있고, 부채도 가장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강남이가 어 상승률로는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대. 여기 있는 대부분 종목이 다 1,000억 원대 수준에 있고 조강이가 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죠. 얘만 이제 1,000억 원대 어 살짝 이제 1,000억 원대보다 올라와 있는 어, 상태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웃음> 퍼가 <웃음> 낮은 놈은 이제 노르홀딩스 얘가 낙폭은 어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낙폭을 가지고 있고 퍼는 이제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낮은 그 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노루가 15배로 어, 여기 종목 중에서 어, 실제 지주사 외에는 어, 가장 이제 저퍼주가 이 노루홀딩스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로 는 이제 단연 이제 노루홀딩스가 5대에 이제 고배당주는 이제 노루홀딩스입니다. 어, 그리고 이들 종목들 어, 어, 한번 사업 실적 내용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제비스코. 자회사인 강남화성 지분을 82.6% 보유하고 있고, 이 강남화성이는 2차전지 파우치형 폴리에스터 접착제를 출시해서 이 출시했고, 또 ESS 또이 전기차 이 핵심 부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뭐 75% 감소한 순이익을 보였지만, 그순 영업이익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요 거래량을 한번 터트리면서 조정 시에 거래량이 이제 확 줄면서 어느 정도 그 지지를 받고 있었죠. 21,000원대.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급등 관련해서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오늘 급등해서 13% 이상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고점과 이제 가장 가까운 위치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노루 페인트 2차전지 음극재 관련주입니다 얘는 실리콘 음극재의 밀도를 유지하고 부피 변화에 따른 수명 감소를 최소화하는 바인더를 대주전자 재료죠 이게 국내 유일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음극재 관련 수혜주가 노루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얘가 이제 페인트 사중에 매출액 1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6678억의 매출을 올린 노루 페인트 지금 바다권인 7,200원대에서 크게 이제 반등하면서 200일선까지도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했습니다 를 조광 페인트 CKEM 솔루션에서 2차전지 방열 소, 접착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광 페인트 적자를 지속해서 지금 뭐7 2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합페인트 2차전지 전액 효율성을 높이는 첨가제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 삼합페인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용 밀봉제를 개발한 업체도 삼합페인트입니다. 지금 크게 한번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어느정도 좀 지지받고 있는 삼합페인트 노로홀딩스 얘는 211% 순이익이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낙폭으로는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이제 35,000주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1.6% 반등. 어, 지금 현재 뭐 시장을 지배하는 어 산업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어, 앞으로 뭐 이, 어, 전기차가 완전 뭐 시장이 도래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 계속 어 테마를 돌면서 어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실적이 나와주면서 어,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페인트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